손 떼고 알아요 모두 나의 상상 안녕하세요 음악하는 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턱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오늘 다룰 내용은 요 어, 턱에 힘을 빼기 위해서 어, 필요한 발성법이나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편, 2편을 참고하신 후에 3편으로 오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턱의 힘을 빼기 위해서는 어, 노래하기 전에 발성 연습을 할때 사전 준비를 하는 데에 있어서 간단한 워밍업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아시겠지만 어, 우리가 쉽게 껌을 씹는다고 하죠. 추잉을 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어좀 완화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 노래 들어가시기 전에 그 어떤 발성을 하기 전에 우리가 뭐 스트레칭을 하고 이런 과정을 하시면서 턱에 힘을 빼기 위해서 실제로 껌을 씹으셔도 좋겠지만 또 껌을 금방 뱉어낼 수도 있으니까 껌을 씹는 신늉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음, 음 이렇게 하시면서 소리를 내고 싶다면 허밍으로 음, 음, 이렇게 허밍을 통해서 같이 연습을 하시면 조금 더 소리랑 연관을 지으실 수 있습니다. 어, 허밍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 구강보다는 비강 쪽으로 소리를 모아지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 가볍게 소리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턱에 힘이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소리가 무거워지고 이렇게 눌리면서 아래가 답답해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가벼운 쪽 가벼운 느낌으로 워밍업을 해주시는게 도움이 됩니다 내 소리는 가볍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 내가 가진 음색이나 소리 색깔이 가볍다고 하지 않다고 가볍지 않다고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어, 허밍을 통해서 음 좀 턱도 많이 움직여 주시고 어, 연습을 시작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 턱을 긴장을 하면 목도 같이 이게 후두도 같이 눌리면서 무거워지면서 가슴까지 같이 긴장이 되기 때문에 가볍게 어깨를 돌려주신다든지 발성을 할때앞 강의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도리도리 하면서 소리를 낼수 있는지 어그 환경이 될수 있도록 어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소리를 낼때 도리도리를 하는데 어 뭔가 아 이렇게 박자대로 가거나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내가 턱에 힘을 많이 주고 있구나. 턱에 이런 데가 힘이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 턱에도 같이 무리가 될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 턱입니다. 턱이 뭐냐고요? 턱이 아니라 턱 어, 이건 사실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어, 제가 대학교 때 교수님께 레슨을 받으면서, 와, 진짜 신세계를 경험했던 그런 발성훈련법 중에 하나였는데, 교수님이 저희 교수님이 해외에 있는 정말 수많은 발성 서적들을 연구하시고 번역하셔서 책도 내시고 그러한 지식들을 가지고 저를 많이 가르쳐 주셨었는데 그때 아마 교수님이 다른 책에서 봤던 흥미로운 연구들 중에 하나를 저한테 소개해 주시면서 알려주셨던 거예요. 어, 바로 그것을 제가 어떤 용어를 딱딱딱 정의하기보다는 기억이 안 나서 제가 그냥 터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턱이 뭐냐면, 손으로 입을 턱! 하고 막는 거예요. 이렇게. 어, 이거는, 어, 사실, 어디 이렇게 전문적인 글기로 이런 발성법이더라라는 걸못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효과가 좋으니 꼭 시청하시고 꼭 해보세요. 자, 턱! 손을 가리는데, 손을 가리고 처음에 노래를 해보시는 거예요. 손으로 입을 가릴 때 얘를 너무 세게 푸쉬해서 이렇게 막지 마시고요. 그냥 살짝 정말 턱 하고 이 정도의 강약으로만 턱 이렇게 잡으신 후에 노래를 하시는 겁니다. 너무 무리가 되게 세게 누르면 아예 입이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노래한테 더 방해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노래를 해보시고 이렇게 한 구간 두 구간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다가 똑같은 부, 부분 방금 부른 부분을 손을 떼고 다시 불러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어, 여러분 한번 지금 해보시겠습니까 저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먹고 어, 어, 같이 손 떼고 알아요. 모두 나의 상상. 다시 맞고 그 다음에 볼게요 터. <웃음> 나만 홀로 말해 그는 못들어. <웃음> 못본채내 외면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요 한번 해보셨나요? 본인이 레슨 받고 있는 곡으로 해보셔도 되는데 어 이것의 원리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 먼저 그전에 한번 해보신 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실 거냐면 굉장한 해방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해방감 해소감 청량감 어떤 그런 어 프릴리한 느낌 자유로워진 느낌이 탁 오는데 사실 저도 이걸 레슨을 딱 받았을 때어 어? 뭐지 약간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너무 어려서 교수님께 이게 왜 이런 거죠 라고 묻지도 못했고 그냥 이 릴렉스 되고 정말 편하게 소리가 확 열려서 나오는 그 느낌이 너무 신기해 가지고 그냥 신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제가 커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어 제가 왜 이럴까를 연구해 본 결과 약간 심리적인 것과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손으로 입을 막으면 노래하는데 핸디캡이 생기죠. 그래가지고 불편하겠죠. 음, 하지만 불편하다고 해서 내가 호흡을 안 쓰거나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이 내가 노래하는 것처럼 똑같이 힘을 쓰시면서 노래를 하다가 똑같이 방금 했던 그 부분을 손을 딱 대고 불렀을 때 어? 답답했던 게확 열어졌다는 그런 느낌이 나를 시원하게 해주면서 상대적으로 턱에 들어갔던 힘도 풀려지게 되는 원리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렇게 지금 불편하잖아요. 여기가 막혀있고 여기가 막혀있고 이런 식으로 확 열려지는 거예요. 어, 진상을 잘못 내시는 분들도 이거가 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도 제 학생들한테도 레슨 받을 때야텁 한번 하자 이런식으로 그냥 간략하게 제가 지은 이름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텁 하면 애들 이렇게 딱 맞고 시작을 해요 어,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이 텁으로 다 노래를 부르시지 말고 특별히 더 안되는 부분을 나누어서 연습을 하시는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 짧게 짧게 이 변화를 체험을 해야 진짜 이게 와 닿을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다 하는게 아니라 어 앞에 여덟 마디 정도만 불러 보고 더 짧게는 4마디 정도만 부르고 불렀던 부분을 그대로 손 떼고 부르시는 거예요 다른 데를 부르시는게 아니라 어 그러면서 어 이렇게 해방감이 느껴질 수 있구나 소리가 훨씬 잘 나는구나 를 어, 정확한 이유로 제가 과학적인 접근으로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앞서 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는 것을 가정하에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셔서 어, 그 해방감을 느끼신 그 상태를 계속 몸에 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어, 아, 이런 감각으로 내가 노래를 소리를 낼수 있다니 어, 턱에도 그렇게 무리를 주지 않아도 소리가 크게 날수 있다니 이렇게 시원한 소리가 날수 있다니 이 점을 꼭 몸에 한번 느껴보시고 저장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세 번째로는 저랑 같이 발성을 해볼 건데요 이 발성은 FLA FLA n i 라는 발성입니다 FLA FLA n i 이렇게 하시는 건데요 어 FLA FLA 거든요 어, L 발음을 할 때는 혀를 이, 이에 부딪쳐서 플라 이렇게 떨어지실수 있도록 하고 자연스럽게 엘 발음을 발음을 함과 동시에 아가 붙어지면서 그냥 턱이 자연스럽게 열리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플라 플라 플라 이런 식으로 이걸 플라 플라 플라 플라, 플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어, 턱이 최대한 릴렉스 될수 있도록 다른 곳다 열어두시고 호흡도 자리 잡으시고 플라 플라 플라 플라 거의 나중에 파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플라 플라 플라 플엘 발음은 여기를 건드리기 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앞으로 올수 있게 하고요. 어, 그리고 턱을 인위적으로 내리지 않기 때문에 소리가 무거워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특히 이 발성은 어, 중음역대에서는 여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수 있겠지만 어, 무겁게 소리를 내셨던 힘을 많이 주셨던 그런 목잡이 남성분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플라 플라 다음에 따라오는 니 라는 발음은 n 발음이죠 니도 혓바닥이 이를 강하게 니 하고 닿습니다 그러면 혀가 앞에 있으면 소리가 앞으로 붙습니다 뒤로 갈 일이 없죠 어제 혀 강의에서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발성은어 결과적으로 봤을 때 턱을 자연스럽게 떨어뜨리게 하고 과하지 않게 떨어뜨리게 하고 플라 라는 발음과 니 라는 발음을 통해서 소리를 앞으로 오게 할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쪽으로 떨어졌던 무거웠던 그런 느낌보다는 이렇게 가볍게 툭 터지는 것을 통해서 어, 예쁜 소리를 우리가 어, 찾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하게, 도움을 주는 그런 발성입니다 한번 저랑 같이 해보실까요? 플라 플라 니.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시작! 플라 플라 니. 플라 플라 니. 턱 자연스럽게 떨어뜨리고 플라 플라 니. 플라 플라 니. 자, 호흡은 어떻게 하셔야 하느냐? 플라랑 플라랑 니랑 다 약간씩 텀이 있잖아요. 그거를 플라 플라 다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아포지오 상태, 뭔가 그 유지하는 상태를 포즈해 놓으시고 플라 플라 니이 호흡의 기운을 유지하신 채로 한턴에 가시는 겁니다 플라 플라 이렇게 다후후 빠지지 않게 잘 포즈하시고 멈추시고 호흡의 느낌을 유지하신 채로 가는 겁니다 됐죠? 플라 플라 니 올라갈 때는 첫 소리 시작이 조금 높아야 합니다. 어, 밑에처럼 똑같이 라라 하면 올라가면 후라 후라 니 여기 목으로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 라 후라 하면 후라 후라 하면 후라 후라 하면 후라 후라 하면 후라 후라 하면 라 후라 하면 후라 후라 하면 후라 하면 서라 후라 하면 후라 후라 하면 후라 후라 하면 가라이라 하면 후라 후라 하면 후라 후라 하면 Fluff, fluff me, fluff, fluff me, f l a f f fluff e fluff, f l u e 가시면 여기 목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너무 급하게 하시지 말고요. 저는 지금 조금 숙달이 돼서 빠르게 하시는,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처음이시니까 조금 천천히 어, 여유를 가지시고 하시고 항상 이런 어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발성은 어, 너무 고음으로 또 너무 저음으로 이렇게 쭉갈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 발음은 앞으로 오고 쪼이는 발음이기 때문에 너무 높, 높이 올라가시면 안 좋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이요. 아시겠죠? 어 제가 이렇게 크게 3개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레슨을 1대1로 진행을 하다 보면 더그 어, 즉흥에서 그 사람의 신체나 어떤 그런 어, 컨디션에 맞게 어, 다른 부분들이 더 이렇게 추가가 돼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세 가지를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 마지막에 했던 발성법과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름을 붙였지만 텁 손으로 이용해서 하는 거 정말 신기하게 신기한 색다른 해방감을 느끼실 수 있으니까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텁은 고음으로 가서 막히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남자분들 어, 여자분들 진성을 낼때막 갑자기 너무 이 벨팅이 너무 무겁게 빡 차고 올라가시는 그런 분들 어, 그런 분들한테 좀 용이할 수 있는 어, 그런 솔루션이니깐요 꼭 한번 해보시고 어, 도움이 정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그냥 여러분도 이런 전문 용어를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자터파 하자 그럼 바로 터 어, 한 가지 주의하실 점, 손을 너무 세게 누르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방해될 정도로, 이렇게 입틀막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톡, 이 정도! 응. 이 상태에서 말을 해도 불편, 불편하죠? 어, 그 정도로만 여러분이 컨트롤 하실 수 있는 정도로만 가볍게 자극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음악하는 여자였습니다.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